오케이, 가자! 그렇지, 불당 차! 맨. 오케이, 가자! 불기둥! 야동! 아, 난투를 왜 썰봐! 어잘 찼다. 아, 개잘해. 일단, 집펜는 각각 그냥 엘프공수가 된 거야. 아 미친놈아! 진짜! 어, 아좀 심.. 아 진짜 심하잖아 나머지. 야! 아까 사과하세요 신비의 두루마리 찍은 순간 졌음 빨리 사과해 그러면 이제 사과해야 된다 내 전장을 전설 하수인으로 가득 채웁니다 내 영웅이 세요 근데 이게 그.. 그만큼 가치가 있는.. 있, 있는 카드야? 아 근데 소원이 좀 많이 사귀긴 하거든요? 이거 이거 내가 분리할때 이거 나오면 우승이야 그냥 어? 가자! 그래.. 어? 이거지 뭘 다른걸 선택을 해어 어. Yes. Yes. Yes. 예스! 예스! 예스! 야! 저 비밀이 저 비밀이! 님들아! 저 비밀이! 어. 복지였어. 복지였어. 복지였어. 아! <목소리> 아!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. 화장실 좀 지렸다 이거. 어쩌라는 거야, 이거얘는 뭐야, 이거 아니, 이말 -이 하지 말고 뭔지 알려줘. 는이 친구는 이야나는이게너는이금해서이런건는이적용 같다고? 이것도데이 돼요 지금 카터져이 히든, <목소리> 짜잔. 각도만 잘 맞추면. 감쪽같답니다 학자 제이나입니다 여러분 <웃음> 이런것도 있어요 띠링 아아 근데 여러분 저좀 별로일수도 있는데 그래도 억지로 칭찬해주세요. 준비됐죠? 눈, 눈썹이 조금... 부, 불편하긴 해. 눈썹 떼고 싶어. 숨통을 끊어주지. 빨리 클립 다 애들 따고 있지? 나 힘들어. <웃음>